안녕하세요 코리아나비 한국어 강사 황현섭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법은 던 입니다 네, 던은 형용사 또는 동사 뒤에 붙어서 뒤따르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완료되지 않았던 일을 회상할 때 던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먹던 빵이에요 어떤 빵이에요 내가 먹던 빵이에요 자, 내가 먹던 빵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까 먹었어요 내가 먹던 빵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 먹었어요 아니요 다 먹지 않았어요 이럴 때 내가 먹던 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많다, 먹다와 같은 기본형에서 다를 던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. 많다는 많던 먹다는 먹던으로 변합니다. 다양한 예문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다, 보던 내가 보던 책이에요. 찾다, 찾던 제 친구가 찾던 가방이에요 살다 살던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에요 이처럼 던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기본형을 던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명사가 물건일 경우 것, 장소일 경우 곳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던 책이에요 책은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보던 것이에요.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제 친구가 찾던 가방이에요. 가방도 물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가 찾던 것이에요. 집,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에요. 집은 장소가 되죠. 어렸을 때 살던 곳이에요.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,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던을 사용해서 말합니다. 내가 보던 신문이에요. 신문, 어떤 신문이에요? 내가 보던 신문, 지금 보지 않아요. 아까 봤어요. 다 봤어요? 아니요, 다 보지 않았어요.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, 그 중에 완료되지 않은 일을 던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기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완료가 된 일. 그러나 그 일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이었던 일이었을 경우 또 던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.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내가 고등학생 때 다니던 학교예요. 어떤 학교예요? 다니던 학교. 고등학생 때 다녔어요. 과거의 일이죠. 지금은 안 다녀요. 완료된 일입니다. 하지만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매일매일 학교를 갔어요. 지속되었고 반복적이었던 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던을 붙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. 혼동하기 쉬운 문법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던과 at 어떤 의 차이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, 던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완료가 되지 않은 일 또는 되었던 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at 어떤은 완료가 된 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이었던 일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보던 책이에요. 어떤 책? 보던 책. 다 읽었어요? 아니요. 다안 읽었어요. 이처럼 완료가 되지 않은 일에 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제가 가던 공원이에요. 계속 갔어요. 매일매일 갔어요.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던을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반면 같은 문장을 던 대신에 아 어떤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봤던 책이에요. 어떤 책? 봤던 책. 다 읽었어요. 완료가 된 일에 이렇게 아 어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두 번째 예문의 경우 제가 갔던 공원이에요. 어떤 공원? 갔던 공원. 매일 갔어요? 아니요. 한 번. 한번 갔어요. 반복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at 어떤 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네, 정리 들어가겠습니다. 더는 형용사나 동사 뒤에 붙어서 뒤따르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. 과거를 회상할 때 완료가 되지 않았거나 되었던 일,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일에 대해 더을 붙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. 뒤따르는 명사가 물건일 경우 겉, 장소일 경우 곳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.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A가 생일 축하해요. 여기 선물이에요. B가 고마워요. 제가 가지고 싶다. 옷 합쳐서 말하면 가지고 싶던 옷이에요 네, 어떤 옷이에요 제가 가지고 싶던 옷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다 놀이터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예요 어떤 놀이터예요 놀던 놀이터예요. 자, 여름에 그렇게 많다 나뭇잎 어떤 나뭇잎 많던 나뭇잎이 지금은 모두 떨어졌어요. 이처럼 더는 과거를 회상할 때 완료되거나 완료되지 않았던 일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